턱걸이는 처음 한 개가 힘들다고 했는데 정말 두 개는 금방 될것 같다. 느낌상 몸은 말라가고 살은 줄고 있는데 무게는 줄지 않는다. 무게는 숫자일 뿐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수치가 신경쓰인다. 휘두부를 먹고 한살때 먹은 이유식 숙병까지 제거된 느낌이다 88kg 진입 마이너스 33kg 진행 중 늦게 일 끝나고 비가 와도 저녁밥 먹기 전 공복 유산소 운동은 짧게라도 꼭 해준다 운동할 때는 몰랐는데 비오는날 저러고 있으니까 무섭네 팽이버섯, 쌈다시마, 두부, 타바스코 타바스코 소스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7-8개월 넘게 유지 중인 저녁 식단 저녁운동 루틴은 맨몸 근력운동 세트당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평소에 30초씩 하던 운동은 몸이 적응해서 너무 가볍게 끝난다. 가끔 녹화 버튼을 깜빡해서 확인할 때 표정이 심각하다. 중량 운동은 딱 유지될 정도로 맛보기만 하는 중이다 살은 빠지면서 근육량은 늘어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너무 욕심부린 것 같다 사실상 근육이 늘어나지는 않아도 유지만 해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데 가장 중요한 감량은 하지 못하는 중이다 다이어트 독학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욕심이 커진 것 같다 근육 독학 될 뻔했다 근육 중간을 줄이면서 다이어트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 턱걸이 등근육은 못 참지 앞모습은 포기했다 하루에 턱걸이는 저런식으로 3-40번 정도 매달린다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면 한번 당기고 화장실 가다 당기고 밥먹다 당기고 개토끼 짖으면 당기고 아 아침에 눈뜨면 당긴다 장점은 빠르게 늘수 있는데 준비운동 워밍업 없이 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요즘 도울해진 108단 콤보 순간적으로 심박수 올리기는 좋다 취두부를 먹고 한번 거하게 비워내서 그런지 체중이 많이 감소했다 아쉽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전까지 70대 재입하기 위해서 중량 운동은 유지하는 정도로 아주 가볍게 하려고 한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니 참 곤란한 부분이다 여기서 만족하고 유지할 수는 없다 처음 시작의 다짐을 기억하자 주춤할 수는 있어도 포기할 수는 없다 입으로 살 빼지 말고 오모로 보여주자